자, 안녕하세요. 로스트리 입니다 네. 마스크 밝혀. 이게 위야 철사가? 그럼 그게 턱이겠니? 나 떨려. 나잘할수 있을까? 세명 이상 있으면 나좀 떨린데. 야 당연히 있지 야오 세상에 어쩜내쩜 생각하면 너무 떨리는데 나 지금 준비했어? 내 초콜릿 같은 거? 너 오늘 내 매니저야 누구 맘대로 그럼 네왜 왔어? 다 구경하러 왔는데? 구경? 누가 아, 구경해도 그래. 된대? 넌내 촬영 동행자로서 매니저로서 온 거야 <웃음> 잘해 어, 어떡해 떨려 나 미치겠다 진짜 어, 떨리면 안 되는데? 편하게 하세요 이런 편하게 해도 되죠? 어찌부 편집 잘 해주실 거죠? 저는 그냥 편하게 제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와 엄청 이쁘다 다이소에서 주시한 푸우 신상들이 이렇게 한데 모아져 있었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이에요. <웃음> 너무 떨려. 노래 좀 팡팡 틀어놓고 막 그래야지 좀 그럴 텐데, 그치? 너무 귀엽다. 왜 수세미야? 스퍼 찍은 네, 오드 라이징이랑 그리고 바이오티트 누워 스타일? 발걸릴 아니요, 손 걸려요 그손 걸려요? <웃음> <그리고 손> 걸려요? <웃음> <그리고> 손을, 이 손은 뭐야? 발 네? 발리지 않을까요? <웃음> 네, 발이에요, 발 이게 손 아니에요? 슬리퍼 네, 어글거 <웃음> 네, 손 <손이라고 웃음> 이게 이 <언니>. 어디예요? <웃음> 발... 발이 <웃음> 다시. 하나, 하나, 둘, 둘, 셋. 짠. 다시. 네. 짠. 지금 상황으로 한번 네. 하나씩 리뷰를 해볼까요 네. 여러분이 봐요. 이게 무게요 이게 뭘까요? <웃음> <웃음> 인형 같죠? 네. 인형, 인형 아니에요. 그렇구나. 파우치입니다, 여러분. 이거는 이제 어른용가면막 초록색에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. 그러고 게 귀여운 게또 나왔습니다. 약간 그 부드럽게 샤워하고 싶을 때 이거를 쓰면 되고요 <웃음> 이 <같이> 너무 <웃음> <하죠. 웃음> 아, 정신을 못차리요다음 저희가 이제 파우치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님 어떤 제품 가지고 싶어요? 저는 일단 혼자... <웃음> <웃음> <뒤집어졌죠. 진짜? 웃음> 이게 또 대박인 거지요 뒤에 보면 카드 지갑이 이렇게 있거든요. 네. 아, 쭉 카드 넣고 네. 너무 편하겠죠. 네. 가방에 딱 달고 다니면 이 존재감으로도 아주 좋지만 거기다한번더쭉 찍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. 네. 이게 뭐야? 어디 서 샀어? 다이소에 샀어? 이렇게 이렇게. 그럼. 갑자기 비도 오잖아. 음. 그러면 어떻게 편의점 가죠? 아, 편의점에서 아, 편의점 사죠. 편의점 가면 다 어떤 게 있어요? 음. 시꺼먼 거 있죠? 또 가격도 너무 비싸. 음. 그러면 이제 비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음, 다이소. 다이소로 가죠. 다이소로 가면은 디즈니랑 콜라보 한 우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얼마예요? <웃음> 3,000원입니다. 여러분 비 오면 다이소로. 다이소로. 그리고 이거는 짠 너무 귀여운 어? 이거야. 이거야. 음. 마시는데 차 안에서 탁 했는데 다튀어 나오면 안돼 <웃음> 안된집까 <웃음> 뭐 센스 있게 이렇게 막에까지 있는데 얼마인지 알아요? 천 원이에요 <웃음> 뚜껑도 이렇게 풍어로 귀엽게 해줬고 안에다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막에도 해줬는데 천 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당장 다해서 가야지 <웃음> 자 이번에는 제가 슬리퍼를 준비했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무실 같은 데에서 신발 벗고 있잖아요 에어컨 틀지 않던 여름에 에어컨 틀면 추운데 어, 신발 벗고 있, 있는데 발 시려올 때 그때 한번 싹 넣어주면 그 기쁨 <웃음> 진짜 가격도 가격인데 퀄리티가 이번에 진짜 너무 좋아요 다이소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후 에디션 나왔으니까 친구, 가족들하고 한번 다이소에 같이 가서 쇼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이게 또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 안가 딱 끝나자마자 가야 돼요. 여러분, 그럼 우리는 다이소에서 만나요. 만나요! 따뚜 따 안녕하세요 너스토리트아입니다 오늘은 스타필드 고향에 왔습니다 고양 고향. 야옹 오늘은 이제 매장에서 후구즈들을 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을 것 같습니다 편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조건높은스타필드요 편한 세상이잖아 이 편한 세상이잖아 그 살아 생선 살수 있겠지? 못 살아 <웃음>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서 너무 커. <웃음> 어머 개커 <웃음>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<웃음> 다 내보냈네 사람들. <웃음> 우와, 와 여러분 진짜. 여기 디즈니가 아니 디즈니는 다이소가 아주 디즈니 엄청 크게 이렇게 했어. <웃음> 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 디즈버전 진짜. 쩌끗, <웃음> <또한 번씩 웃음> 이요 그냥 하나의 마트인데 그냥? 요렇게 이거 이런 거 있어 스타워즈. 여러분 스타워즈 좋아요? 저는 별로 스타워즈를 별로 안 좋아해 지 여기 아주 여기 옷님을 쏟아 넣으셨네 새삼이다야새삼이에요 <웃음> 여러분 새삼이들 네, 이렇게, 이렇게 한대 이렇게 잘 모아져 있습니다 <웃음> 우와 물병 머니 주머니, 주머니. <웃음> 와 여기는 진짜 디즈니 스토어다 스토어 수 있어 이거 아직도 아직 있어요 여러분 여기 틀 음, 수들이가 아직 있습니다 <웃음> 이 시판도 너무 귀엽지 않네 오. 야 이게 실림에 있는 거라 여기 있는 <웃음> 절반 다를 건 없는데 느낌이 다르다 야. 왜 디클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너무 귀운데 자수주머니 도뭐 자수 주머니? 어, 이거 어제 그거잖아 자수주머니 여기 딱 카메라 이런 거 그럴 데 <웃음> 이건 뭐야? 페이퍼 백? 처음 보는 거한적같지 있어? <웃음> 이거 사자 이거 있어? 실름에어 있어 실름에 있는데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눈에 왜 이렇게 들어오니? 어 여러분 이거 어디가 있어요 어, 처음에 나왔던거야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 시간말 났지 피자플랜의 인형뽑기존이었어요 여러분 헉리 <웃음> 이거 무료야 응? 이걸 뽑아서 갖고 가서 계산해야 돼 인형은 신개념이야? <웃음> 기분 좋잖아 뭔가 두개 뽑으면 엔드 두개 사고 싶을 것 같아 마블 또 마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, 머포스트 진짜 그러네 식기리가 이쁘네 이런 거 이쁘네 밥그릇 시리얼 음... 야 이건 진짜 콘텐츠 터려는데 진짜 <웃음> 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? 그냥... <웃음>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어떡해 어떡해 이거 와 이거 있어! 야 이게 5천원이래 이거 디즈니스토어 가면은 진짜 거의 2만원 15,000원 하는데 이제 오프닝을! 네 찍는다고 합니다 <웃음> 근데 너무 떨리지 않네 아아 마이크 테스트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서 <웃음> 안녕하세요. 한 5만원 해주실지 않을까? 10만원 해주실지 않을까? 계산기 두드려봐야 되는데 뭐 대박 진짜 발버라봐 오 대박, <웃음> <웃음> <바이브라마>. 오, 대박. <웃음> <웃음> 장난 아니다 진짜 예상 500원은 가세요. 이렇게 네. 아니 네. 이리 와봐요 나 이런거 못한단 말이야 아,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실거예요 아, 이런... 오드님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계속 오늘 같이 콜라보레이션 <웃음> 찍어습니다 <웃음>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또 봐요 진짜요 또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 많이 요 조심히 가요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식사로 왔습니다 쫄쫄 굵고 지금 왔어 우리 춘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식사 자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앱 만들고 있거든요 에? 네? 무슨 앱이야?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사면 카카오톡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는데 플랫폼에서 이모티 박스라는 플랫폼에서 이모티콘을 사면 이제 뭐 위챗,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게 네이버 블로그에 사용을 할수있던록 아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23살 <웃음> 대표님 23살 저랑 같이 앱을 만들고 있는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지니어스들 진짜. 밥 먹고 뭐해요? 개발이요 취미생활이 뭐해요? 개발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땐뭐예요 개발이요 이런. 일이 안 풀릴 땐뭐예요 개발이요 개발이구나 리